Starts recording. 텐트는 왜? 쳐보려고 텐트, 밑에. 아, 대시 안 해봐가지고? 헐어때 의자. 지금 탭을 없어가지고. 원래는 이게 이렇게 실린 게 아니라 이렇게 실려야 되거든. 그렇죠. 이렇게 실려야 되는데 배달하면은 내려가지고 얘뒤로가지이열 불편하죠. 여기서 그냥 열고 넣고서 그냥 바로 두 번이니까. 어, 그러니까 이렇게 실리고. 그리고 차 사이로 가기도 편하고. 플러스 틀이네? 안 깨지더라고. 최고 속80 아니, 도로나 무리하지 않는 속도 80. 응. 아직 안 온거야? 기다렸다 들어갈까? 기다렸다 들어갈까? Look t this. 여기가 여기다 포인트고 여기나 뭐 이런데 아 여기 낚시포인트예 낚시 때 가져왔어요? 여기가 이제 들어가 있기도 좋고 파쇄석이 좀이부 있어가지고 여기가 괜찮고 저저 좀더 가면은 어 갔다 와볼래 그냥? 나도 완전히 끝까지는 안 가봤어요 이만큼을 더 걸어서 갔다가 와본 적 있는데, 무슨 그길 끝에는 공원으로 이어지더라고요. 근데 계속 뭐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. 갔다 올까 갔다 와보자고요. 못 들어가겠네. 길도 좁아지고.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까 그리 가야겠나 여기 수심 되게 낮아 보이더라고요. 저 웨이더 입고 들어가야 돼. 들어가서. 저까지 더저 중간까지 들어가야 돼. 이 고리 여기 하나 있고, 있고. 낚시야? 낚시는 별 별로, 별로 마,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여기 지금 수온이 낮아서 지금은 안 돼. 15도는 올라야 돼. 15, 16도 올라야 돼. 여기 살짝. 자. 네. <머래> 맞다고요. 이거라고요. 이거 이걸 몇번 해야 돼요. 이거요. 이거 아데 아니 왜안 믿고 계속 물어봐요. 이거랑 맞다니까요. 이거 쓸래요? <웃음> 아 진짜. 순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심각한... 고민한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이제막 올라오고 있어 네? 아, 짱돌로 어떻게 할까? 이건 음, 짱돌로 <웃음> 혼자만 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? 먼저 잡는 사람이 <웃음> 야, 유튜브 봤는데요 이런, 이런 식으로 했나? <웃음> 이렇게, <하더라고요. 웃음> 이렇게, 이렇게 했나? 이렇게 <웃음> 했나? 에? 영화에서 보던데 이게 잡더라 <웃음> 여기가 딱한시간 거리면 참 좋겠는데요 음. 아니면 저놈의 오토바이를 바꾸던가 <웃음> 저거. 조금만 패인데 그... 만나면 허리 아파가지고 어, 탈출... 그나마 가까운데오토바이 백신 나가는 건차 나와 맛있게 먹으려고 아침 다 먹거든 원래 안 주잖아요 근데. <웃음> 그럼 맨날 밥을 맛있게 먹으려고 아침에 안 드신 거예요? 그냥 가위로, 가위로 그냥 잘라버리지 뭐. 여기 잘 없어요. 응, 응, 잘. 다, 다, 바람이 불고, 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<웃음> 생돈도 굽수고, 깜빡깜빡하고, 마트를 들어갔다 나왔다 몇 나이 번을 드시고 아픈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. 헛벌레는지 <웃음> 몰라. 집에 불 내는 사람도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산축 펴놓고 잠들어가지고 <웃음> 집에 불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뭐 텐트인가 뭔가 허락한다는 <웃음> <어렸을 때는> 거 그거 <웃음> 그거 얘기하는데지 <지금. 웃음> 텐트가 뭐예요 살림살이 거의 다타고 옷까지 다 타서 타고, 타고. <웃음> <와. 웃음> 동질감이느요어 <느낌>? 이거 <웃음> 가끔, 가끔 이런 꿈 꾸지 <웃음> 않아요? 이런 꿈? <웃음> 이런 꿈? 이런 꿈왜 꿔? 아니, 이렇게 커. 꽃을 맛있게 먹는 꿈이야.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? 뭐라 고 그랬다고요? 머리만 숙였어, 이제. 어떻게, 그, 모자이크를 해드려요. 펫, 아니, 커트를 해드려요. <웃음> 저기로 나오는데, 왜 이리 가지? 난 저긴데, 어, 저 화장실인가? 어, 화장실 가야 될것 같아. 여기래요? 그럼 빠이빠이 해요 나 화장실 갔다 갈게